안녕하세요 앙코입니다 현재 이곳은 콜로라도 덴버 근처에 있는 윈터파크입니다 이번 거래에서 12,000불이 넘는 수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트레이딩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개설된 매도셋업을 찾았는데 우선 첫번째 엔트리 같은 경우는 드로우다운에 빠져서 두번째 엔트리 좀더 높이 올라갔을 때 두번째 엔트리 잡아가지고 내려왔을때큰 수익을 만들었는데 수익을 더 기다리지 않고 금요일날 짧게 챙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소왑이나 갭을 피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수익을 많이0부0불이 수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거래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골드 매도셋업 어떻게 분석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트렌드라인입니다 자추세선 트렌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보시면은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자 이곳 레벨입니다. 바로 1,765 정도가 되겠는데요. 1,765 레지센스에 도착을 하였을 때부터 저는 매도 세럽을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엔트리를 잡았는데요. 자이첫 번째 매도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바로 이 캔들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당연히 조금 일찍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 대신 스탑루스 같은 경우는 바로 한1805 한 0한 정도에 제가 주었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레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만약에 제 스탑루스의 근처 혹은 1800 정도 근처에 왔을 때두 번째 매도 세업을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은 두 번째 매도 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일찍 이제 우선 진입을 했지만은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제가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랏오랏 진입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네, 금요일 날 거래를 보통 다 닫는 편이고요. 주말 수업이나 갭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금요일 날 거래를 닫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방향대로 보시면은 바로 1730 정도 레벨에 첫 번째 서포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1745 정도에 있는 골드가 1730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은 이곳에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반등을 주면은 매도 세력을 한번더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캔들스틱 혹은 기술적 분석을 본 후에 진입을 당연히 해셔야 그 다음에 추세선 다음으로 사용을 한 것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부나치 입니다. 피부나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번째 포인트를 이곳으로 잡았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포인트를 이곳으로 잡았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매도세업을 잡을 때에는 이제 매도세업을 잡을 때 피부나치를 이용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61.8을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피부나치를 잡아줘야 위에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61.8이 나오면서 최종 움직임의 끝이, 최종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A, 포인트 B를 이곳으로 잡지 않으면 은 딱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뭐 가능하겠지만 은 딱히 이제 A에서 B 라고 잡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뭐 28.6이나 어28 38.2까지 가격 조정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부나치를 2레벨을 잡아서 사용하기는 조금 까다롭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피부나치 레벨 같은 경우는 A를 B를 이렇게 잡아준 후에 161.8 그리고 127.0을 노려서 제가 매도 셋업을 이렇게 레지스 레벨과 겹치는 레벨을 찾아서 매도 셋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 또한 네. 당연히 포인트 를를 여기로 잡았으니까 100%가 걸치긴 하는데 네, 서포트 그 다음 서포트까지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런 모습으로 현재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준후 서포트 브레이크아웃 레이친스 리테스트 그 다음에 추가 움직임을 현재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00달러가 넘는 수익을 만들었고요. 이 모든 것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거래하는 방식이나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www.masterclassfx.com 혹은 혹은 영상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이번 한 주도 좋은 거래하시고 많은 수익 만드세요. 고맙습니다.